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파워포인트 디자인 스킬은요 바로 여러분들 중에서 뭐 피라미드 별 계층 구조 뭐 이런거 있죠 뭐 제일 최상위부터 제일 최하위까지 뭐 이러한 뭐 계급이 있다 뭐 이런걸 표현해야 될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만들 수 있는 디자인 기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궁금하셨던 분 그리고 기존에 알고는 있었지만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고 싶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 강의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.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. 자 그럼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킨 상태에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준비물은 필요가 없고요. 일단 여러분들의 파워포인트 버전이 2013 버전 이상이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하 버전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릴 텐데 그래도 버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일단 가장 먼저 피라미드형 도형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상단 삽입 가시면 여기에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스마트 아트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다양한 스마트 아트 그래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피라미드형이라고 하는 이 도형이 있습니다 이미 기본 피라미드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상자 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? 자이 모양을 내 마음대로 조금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는 이 계층을 하나씩 더 추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왼쪽에 텍스트 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엔터를 한번 톡 쳐볼게요. 그러면은 내가 엔터를 치는 만큼 이렇게 피라미드형 상자가 하나씩 더 생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. 저는 이렇게 다섯 개까지 한번 해볼게요. 자 이렇게 막상 도형으로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 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상태인데 여기 텍스트 쓰여져 있는 거 이거 어떡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스마트 아트를 그냥 도형으로 싹 바꿔버릴 거예요 도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이 도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변환이라고 있습니다. 이 변환을 누르시면 여기에 도형으로 변환이라는 것을 해줄수 있게 돼요. 그러면 갑자기 텍스트 같은 것들은 싹다 없어지고요. 스마트 아트에 관련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집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룹 해제라는 것을 해 주시면 이렇게 도형 하나하나 떨어진 것을 확인해 줄수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아까 전에 봤었던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줄수 있겠죠 색상만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편집 방법은 일단 선은 없어야 되고요 채우기 각자의 색상을 가장 밝은 것에서부터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밝은 색으로 또 밝은 색으로 또뭐 이런 색으로 또 이런 색으로 자 이렇게 바꾸니까 하나하나 계층 규조별로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볼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단 안쪽에 들어가는 이 비어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상단으로 조금씩 옮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양 자체가 조금씩 틀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나는 여기 중간에 있는 틈 자체가 좀큰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만든 방식보다는 여기에 선 도형을 넣어주시는 거예요. 선, 실선을 넣어주시는데 실선을 배경색과 똑같은 색상으로 한 5PT, 한 10PT로 해볼까요? 그러면 이렇게 틈이 발생하게 됩니다. 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.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보여드렸죠? 선을 집어넣었다고 선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형 들어가셔서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도형을 이렇게 삽입해 볼게요 삽입하셨죠? 두 번째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계층 구조별로 해서 층층이 이 틈을 만들어 줄 건데 그 틈에 맞춰서 도형을 삽입할 거예요 사각형, 직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길게 하나씩 넣어 줄 건데요 이게좀 간격을 똑같이 하고 싶다면 이것을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, 이 도형을 복사를 아래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일단 한번 눌러줍니다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키보드 상단에 있는 F4를 두번 누르시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실행했었던 기능을 재실행해준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길이를 대략적으로 좀더 잡아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이 모든 도형을 다 선택합니다 다 선택하신 뒤에 상단에 있는 도형 서식 왼쪽에 있는 도형 병합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 조각이라는 것을 찾아줄 수 있게 돼요 이 조각을 눌러주시면 도형과 겹쳐지는 부분 하나하나 다 조각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조각이 나게 되면 조각이 난 부분만 전체 다 삭제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아까 전에 봤었던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충분히 피라미드형 PPT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자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만들어진 도형을 가지고 조금 더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그런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한 계층별로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될 건데 도형 선을 입력해서 여기 끝점에 맞춰서 선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, 그리고 선은 약간 회색으로 보일랑말랑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.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각자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줬습니다. 이렇게 입력을 해준 상태에서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똑같이 복사를 할 겁니다. 아까 전에 배웠었던 F4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건데요. 일단 아래쪽으로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복사를 해주신 뒤에 F4를 눌러서 똑같은 간격으로 텍스트를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치 변경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훨씬 눈에 띄는 그런 피라미드 형태의 PPT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계층부터 해서 애니메이션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래층 각 층별로 일단 다그룹화를 시켜줄 겁니다 여기 있는 거다 천체다 Ctrl-G 그룹화 이것도 그룹화 하나하나, 컨트롤 G, 그룹화그룹화 그루파, 마지막, 그룹화를 해주셔서 모든 도형을 다 선택을 해주신 뒤에 그리고 애니메이션,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날아오기를 해줄 겁니다. 이 날아오기 애니메이션을 해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올 거예요. 그렇죠?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둬도 사,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이렇게? 어때요? 뭔가 솟아오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?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에서 나오는 형태로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?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재생 시간 그리고 시작하는 순서를 클릭할 때로 해 주시기만 한다면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, 둘, 셋, 넷 다섯. 어때요? 자,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자, 여러분 어떠셨나요? 되게 만들기 어렵지 않죠? 자,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고요. 이 강의의 포인트는 뭐냐면, 일단 첫 번째,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활용하라. 라고 하는 것이죠. 정말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글이랑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도식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이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도형 병합 기능을 활용해라. 그 도형병합기능만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셔도 이것 말고도 더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도형병합기능으로 강의 올린 게 정말 많거든요 상단 메뉴에서 또는 더보기란에서 다양한 강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하우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안녕